네 이브 파일이 현재 복구가 안돼서 얼음 ASMR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네 안녕하세요 IT 스토어입니다. 얼음 ASM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습니다오에이이 들어가도 이해 주세요. 는 거. 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